자 이번 시간에 22분 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음. 어, 여기서 납부는 2001년도 1월 1일 설비자산을 200만원 취득했고 그 다음에 구입자산의 일부인 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대요 그 다음에 내구수는 5년 단순가치 없고요 그 다음에 정의법이래요 그 다음에 상환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원가차관법이 아니네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연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이연 수익법은 어, 감가상각비는 전체를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남은 기간 동안에 어, 정액법이면 뭐 4년이면 4년 또는 5년이면 5년 그 동안에 걔를 수익으로 계속 개, 어,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는그 수익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요. 자, 보면 일단 취득을 1월 1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3년 뒤에 거기에 대한 그이연수익으로서 수익으로 계산할 금액 전체 금액은 200만원 짜리였고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은 이제 5년 동안 하게 되면 40만원씩 아, 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60, 그 다음에는 120그 다음에는 음, 80만원이 되겠네 그죠? 어, 40만원씩 상각이 되면 만약에 새로 어, 저 실지급액을 가지고 한다면 즉 원가 차감법을 한다면 첫 번째 강가상합비는 5년 동안 28만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만원씩 빼고 나면 84만원 그 다음에 56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두 개의 차이가 사실은 정부보조금 잔액의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6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죠 그 정부보조금 잔액은 이렇게 쭉 가면서 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급액 기준, 즉 원가차감법을 했을 때는 정부 보조금이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을 했을 때는 정부 보조금을 매기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썼죠. 그리고 그 금액은 항상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정부 보조금은 잔액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수익으로 계산되거나 또는 어,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보조금 잔액은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년도에서 보면 이윤수익 잔액은 이두 개의 차이가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했던이 60만원의 보조금 있죠. 요 금액을 요렇게 이제 60만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요만큼이 뭐냐면 수익으로 계상이 되거나 또는 감가상각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금액 저기서 이제 이미 그만큼 없어지고 또 여기서 수익이 되거나 감가상각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그러면 여기서는 잔액이 일단 36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마찬가지 두 개의 차이만큼 잔액이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24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이연 수익이 그 다음 연도에는 24만원이 되니까 나머지 금액 이 차이만큼 뭐냐면 수익으로 계산이 됐겠죠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3년도에 감가상업비는 전체 40만원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수익으로 12만원을 계산하겠죠 여기서 이제 12만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12만원을 계산을 이렇게 그 원가차감법과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을두 개를 다 그려 가지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예. 처음에 6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 60만 원을 상각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면 돼요. 어. 여기서는 지금 5년이었나요? 음. 5년이었나? 음, 5년이네. 그죠? 5년으로 상각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이제 매기 상각되는 금액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12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보조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고. 사실, 여러분들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냥. 60만원에 대해서. 시겠죠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 여기서는 정부로부터 5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아서 300만원짜리 기계를 샀네요. 그 다음에 20만원의 설치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의 시운전비, 어, 시운전, 검사비가 지출됐대요. 그 다음에 취득시점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어? 장부금액 물어봤네. 장부금액은 장부에 표시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쓴대요. 음, 크게 어려울 건 없겠다. 그죠? 여기서 일단 취득원가를 볼까요? 현금 지급 받은 거, 그 다음에 설치비, 시운전비가 있겠네. 그죠? 그런 것들이 취득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330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 그 취득 원가가 기계 장치가 되겠죠 330그 다음에 보조금 받은 게 있죠 그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게 원가차감법이니까 그죠 그걸 차감하고 나면 280이 되겠고 그 280을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이제 계상이 되겠죠 예. 여기서는 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어, 원가차감법의 표시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거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기계장치를 어 샀는데 그 기계장치는 내용 연수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래요.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연수학회법이네요. 여기는 감가상을 한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차감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여기서는 차감 항목이니까 그죠? 원가 차감법을 쓰겠네. 어 그러면 어, 2002년 말에 기계정 장부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원가차감법에 따른 어,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우리가 계속 봤던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1년부터 2년까지니까 2개년도네 그죠? 처음에 실지급액은 얼마냐 700 왜냐면 처음에 어, 보조금 300만원 지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 1000만원짜리를 취득했으니까 결국 1000만원에서 300만원 빼고 나면 700만원이 될 거야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연수확행법으로 몇 년? 2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총 3년 중에서 2년이니까 3, 첫 번째 년도는 3, 그 다음 에두 번째 년도는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200만 원의 잔액이 있겠네. 그죠? 장부가액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원가차감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이제 복잡한 내용들은, 어 크게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음.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정보보조금 50만원을 받아서 연구소 건물을, 어 취득을 했는데, 얼마짜리면 100만원짜리를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일수는 5년이고, 잔종가치 0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 일단 체크할 건 저거죠. 자 그리고 회계처리 이렇게 했대요 건물 100만원 현금 100만원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 다음에 위 거래와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도 안 했대요 그랬을 때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해서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에 1년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하지 않았을 때하고 했을 때 하고 했을 때두개 차이를 한번 해보란 얘기죠 그럼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 기말에 12월 30일이 된다. 그러면, 어, 여기서 원가차감법의 모형을 썼을 때, 보면, 그, 뒤에, 그, 맨 마지막 가로치고, 정보보조금은 자산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가차감법을 썼을 때, 장부가액은 50, 아, 저, 50만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생각한 10만원을 뺀 40만원의 장부가액이 돼야될 거야. 그죠? 저게 이제 원가차감법이 되는 거죠. 그럼 장부가액은 이제 1년 뒤에 40만 원이 될 텐데 그 장부가액 40만 원 그게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냐 처음에 100만 원짜리에서 정부 보조금 50만 원 빼서 50만 원 표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감가상각을 하겠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감가상각비를 정부 보조금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나올 거야 누계액은 20만 원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1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어 기말의 장부 가액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일단 건물은 100만 원짜리인데 강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40만 원이 기록이 될 거야. 여기서 강가상각 누계액은 얘를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금은 처음에 50만 원 있다가 10만 원이 없어져서 결국 40만 원이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냥 그대로 원지 한 거죠. 건물 1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100만 원 이렇게 중간에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안 했고,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도 안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차이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죠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1년 말에 총자산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1년 말, 1년 말에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에 총자산,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40만 원. 당연히 틀렸네요. 일단 옳은 걸 찾아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순이익은 10만원이 감소한다. 여기서 단기순이익이 10만원 10만 원 감소한다는 얘기는 10만원만큼 0 뭐냐 비용이 계산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감가상각비 10만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단기순이익이 10만원 줄어들겠네. 여기서는 2번이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총 부채 금액은 사, 부채와는 상관이 없죠. 여기, 여기, 여기도 부채는 없었고요. 어, 여기도 부채는 없어요. 부채와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강가상한 누계액은 20만 원이 감소한다. 강가상한 누계액. 여기서 일단 없었는데, 강가상 누계액이 얼마? 20만 원 증가하죠. 그죠?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없는, 없는데,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은 20만 원 감소한다. 장부금 100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60만 원 감소하겠네. 그죠? 일단 내용 자체는 다 틀렸어요. 어, 여기서는 단기순이익 10만원 감소한다. 즉,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단기순이익의 효과. 그게 10만원이란 거. 그거는 맞았네. 그렇죠? 어, 문제가 어, 어찌 보면 옳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문제 자체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20. 어, 5번 문제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어, 2001년 초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업용 차량을, 어, 공정가치 10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내용을 보니까 내용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0이래요. 보조금은 500만원 받았다. 그 다음에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즉시 상환한대요. 어? 이런 건본 적이 없었는데 그죠 상환을 한대요 그 다음에 어~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3년도 7월 1일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취득한 게 1년도 초예요 그러면 3년도 7월 1일이면 1년도 2년도 그 다음에 3년도 3년도에는 반이네 그죠 2분의 1 /2. 그때 어~ 자산을 처분했어요 얼마에 400만원에 그 다음에 표시 방법으로는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대요 원가차감법수나 하에 자 그랬을 때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음. 여기서 보면 그 중도 처분할 때 미사용 기간에 대, 비례해서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대요 그럼 뭐냐 남아 있는 거 상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보조금 아, 상환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정부보조금을 줬는데 만약에 500만원 처음에 줬다 근데 니들이 만약에 뭐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환할게 근데 전액을 상환할 수도 있어요 그 500만원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남아 있는 거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남아 있는 거 그냥 돌려주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그동안 사용된 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럼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어, 상환이 됐을 때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상환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여러분들 처리한다고 보세요 전진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추정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지금까지의 회계 처리를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만 바뀐 걸로 하는 게 전진법이죠 어. 그래서 보조금 상환에 대한 처리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의 어떤 그 상환에 따른 손익 그걸 이제 비용을 즉시 인제 인식을 하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취득을 1월 1일에 했고 그 다음에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음. 여기서 음 7월 1일 이거 1일이죠 1일 3일 왜, 왜 들어갔지 1시 여기 7월 1일이에요. 1일이라고 보세요. 자, 천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반을 쓴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5분의 1이니까 200만원 생각이 됐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200만원 생각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는 6개월이니까 100만원이 생각이 됐을 거야. 그죠? 그래서 잔국가에 500만원 기록이 되겠죠. 근데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500만원을 가지고 봤을 때, 처음에는 100만원이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50만 원에 상계되기. 여기는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500, 400, 300, 250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제 보조금 잔액은 500만 원이었죠? 예. 자,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잔액은 결국 감소가 되면서 이 차이만큼 잔액이 남았을 거야, 그렇죠? 일단은 보조금 잔액은 지금 이 차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차이가 얼마냐? 500만원과 250이니까 결과적으로 250만원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잔액이 250 남아있는데 그 보조금 잔액은 남아있는 그 보조금 잔액을 지금 아, 이제 상환을 할때 이제 그때 그 처리 방법은 일단 보조금 잔액은 요만큼 남았는데 실제 보조금 반환액이 이 잔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잔액과 반환액의 차이만큼이 이제 비용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원가차감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현수익법에서는 상환손실로 처리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케이스를 가지고 좀 보면 첫 번째 지금 250만원 남았는데 250만원 나왔는데 500만원을 전체를 다 상환을 해라 여기서 이제 천단위뺀 거예요 지금 500만원 전체를 상환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현금 500이 나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정부보조금 일단 없애야 되겠죠 그거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250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500이 아니라 300 상환하기로 했다. 만약에 중간에 못하게 되면 거기에 뭐 80%를 상환해라. 뭐 이런 조건이 붙어있더라. 그러면 현금 300만 원이 빨리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은 250이니까 그거 일단 없애고요.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감가상합비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잔액만 상환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현금 빠져나가고 보조금 없애버리면 돼요. 여기 차이가 안 생기니까. 그쵸? 그럼 이현수익법에서는 똑같아요. 500만원 상환한다 그러면 요금액이 여기서는 상환 손실로 기록이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300일 때 똑같이 그 다음에 잔액만 할땐 똑같이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원가차가법과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에서 만약에 상환이 됐을 때 상환액과 그 다음에 잔액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감가상각비나 또는 상환 손실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차이가 없다면 상각비나 감가상각비나 상한 소지로 기록되는 금액은 없겠지. 그죠? 여기서 보시면 1년 말에 차량의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이다. 일단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이 있죠. 어, 그래서 장부 금액을 보면 1년 말에는 100만 원씩 상각이 되니까 4 0 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 2년 말에 정부 보조금 잔액은 300만 원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1년 말에는 여기 400만 원. 원가 차감 법붙 썼으니까 400만 원이 됐겠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조금 잔액. 보조금 잔액은 이두 개. 뭐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는 그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처음에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용용수가몇 년이면 냐 5년이 었단 말이야. 그럼 보조금이 1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여기는 이제 300만원 남아있겠지, 잔액이. 그죠? 어, 이렇게 이제 보조금 잔액을 찾아야 되겠죠? 어, 뭐, 이렇게 두 개를 다 그리지 말고. 여기서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조금 잔액이 이런 식으로 남는다. 그죠? 이연수익법에서는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아예 보조금을 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이렇게 이제 사실, 어, 자, 잔액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일단은 300만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2년도에 차량 관련해서 인식할 단계손익 2년도 원가 차감법을 쓰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만원 인식이 되겠죠 예 여기서는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되겠네 죠? 그렇죠? 일단 이게 틀렸다 자그 다음에 이제 3년도에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 처분은 얼마 있나 봐 볼까요 처분은 4 0 0만원 했어요 그러면 장부가액250 이었으니까 여기에 처분손익은 150이 되겠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상환 금액은 250만 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제 봤었죠. 상환 금액 잔액에 대해서 상환한다 그랬으니까 250만 원 상환 금액이 되겠다. 어, 뭐 보조금에 대한 그 처리, 보조금을 다시 돌려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사항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 그래서 보조금 돌려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구나. 그 정도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예. 자, 이제 어 다음 27번부터는 복구 충당 근거가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제 복구충 복구충당, 어, 복구충당금이 있을 때, 회계처리, 복구충당금이 있을 때, 우리가 취득원가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 자, 여기서 간평이 조류발전 목적으로 발전 선비를, 설비를 24만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 설치를 완료했대요. 그 다음에, 어, 원산복구 의무가 있대. 그리고 설치 시점부터 복구 충당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시킨다. 복구 충당 부채 계상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3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10%였다. 그 다음에 발전선비는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내용을 보니까 4년이고 잔존가치 없는 걸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식할 감가상각비와 0년도에요. 0년도 그 다음에 차이번가를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다른 현재 가치 계수값 나왔죠. 우리가 이제 복구 충당금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봄에 좀 기억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취득을 했고 1, 2, 3, 4, 4년 동안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취득할 때는 24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구비가 4년 뒤에 3만 원 예상이 된대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만큼이 충당금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0.68301을 곱한 금액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자산가액은 얼마가 되냐? 어, 처음에 취득했던 가액과 충당금을 합한 24만, 아, 26만 490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저 자산으로 뭐래요? 강가상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가상가만 있는 게 아니죠? 복구 충당금을 계속 쌓아다, 쌓아, 쌓아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쌓아가지고 계속 3만원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3만원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차이본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충당금을 가지고 이제 뭐 하냐? 전입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 전입은 지금 이자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인했던 이자율로 전입을 시키는 거죠. 10%씩. 그래서 2049원이 어 전입액이 되겠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차이 본가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회계처리에서 보시면, 차변 쪽에서는 자산이 잡히고, 그 다음에 현금 빠져나가고, 충당금이 계산이 되겠죠. 현금은 24만원. 그 다음에 복구 충당금은 2만 490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를 합한 2만, 아, 26만 490원이 결국에는 어, 자산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복구충당금은 어떻게 할까요? 추후에. 3만원까지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 계속 쌓아야 되는 거죠. 사기, 어, 사기 동안에 이 복구충당금이 계속 이렇게, 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차이번가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차이번가, 차이번가, 차이번가, 차이번가. 이러면서 결국 맨나중엔 충당금 3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만 원 이렇게 쌓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 흐름,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대부분 충당금은 벌크 충당금은. 그럼 문제에서는 뭐두 개, 그 단가상업비와 그 다음에 차이본가두 개를 찾으면 되겠죠. 음. 강가상업비는 65123이 65, 되겠고, 그 다음에 차이본가는 2049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2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복구충당금은, 어, 문제가 쓸데없는 말이 좀 많아요. <웃음>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긴데, 어,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양구조물 이거 다 필요 없죠. 일단 필요한 건 3년 초라는 거. 그 다음에 요기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말까지 사용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고 원상복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말에 철거및 원상복구 시점에 요게 이제 지출이 된다. 여게 이제 5년 말이래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써있어요. 뭐 뭐라고 뭐쭉 써있는데 그 다음에 할인율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정액법으로 한대요 3년 잔존가치용그 다음에 5년 어쩌고 저쩌고 쭉 써있고 철거를 했는데 요만큼 비용이 들었대요. 철거비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써있어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5년도에 계산할 비용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은 3년 초에 취득을 했고 5년도에 비용은 얼마냐. 그럼 5년도 비용은 복구될 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도에 모두 계산이 돼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5년도에 계산되는 비용총액을 물어봤는데 자 한번 흐름을 보면 일단 취득이 이렇게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됐는데 3년도 그러니까 3년 초에 취득을 해서 3, 4, 5가 되겠죠. 여기가. 자 일단 현금은 974607에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구비가 30만원이 들었는데 30만원이 들 걸로 예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충당금은 2 5 3 9 3 2 이제 적용이 되겠죠. 현재 가치 계수값 0 7 5 1 3 2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두어저두 두, 어, 개를 합하면 결국 자산은 12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자산 120만원짜리는 감가상각을 할 테고 충당금은 전입을 하겠죠. 그럼 3년간의 단기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1차 년도에 일단 감가상각비와 차회본가 가 기록이 되겠고 그다음에 2차 년도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차회본가 3차 년도에도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차회본가 가될 텐데 복구되는 시점에 복구 시에 손익이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이제 3년도에 손익이 되겠죠. 우리는 요걸 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죠 그럼 일단 감가상각비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액법이었으니까 3년 동안에 잔중가치 없이 상각하면 40만 원이 될 거야. 그죠 일단 요거 하나는 구했네. 그래서 강가상각비는 매년 40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제 차이본가를 이제 찾아볼게요. 차이본가는 매년 같은 금액이 될수 없겠죠. 그죠? 자, 이거를 30만 원까지 계속 쌓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첫 번째 차이본가 금액은 25393에다가 곱하기 10%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자율이 어, 10%였으니까. 그죠? 그만큼 쌓이게 되면 첫 번째 차이본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10%, 두 번째 차이본가, 거기다 또 10%, 세 번째 차이번가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여기서는 차이번가 요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 처음에 25393에서 2 1.1을 곱하면 여기 즉 장부가액이 되겠죠 충당금 음. 그래서 247932가 될 거야 그죠 거기다가 또 이제 1.1을 곱하면 또 이제 얘가 나오겠네 그죠 272 72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여기다가 10% 곱하면 되겠네 여기다 10% 곱하면 결국 이 차이본가는 27273이 될 거예요. 음. 자, 이제 어, 맨 마지막 차이본가 금액을 우리가 찾았어요. 음. 자, 그러면 1년도, 2년도 차이본가는 거기에 따른, 즉, 그, 직전 장부가에의 10%만큼 곱한 것만큼 차이본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구했죠? 마지막에 복구시 손익만 이제 찾으면 되겠네. 복구 손익은 충당금 자력은 30만 원인데 실제로 발생된 건 31만 4천 원이죠. 그 차이 14,000원이 복구 손실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죠그 여기서 복구실 손익은 14,000원만큼 복구 손실. 얘들다 비용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세 개를 합하면 그게 답이 되겠죠. 뭐 4, 4, 1, 2, 7, 3. 여기서는 그걸 구하라는 거죠. 예. 문제 자체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은. 취득원가고 하면 장부 아, 취득원가고 하면 감가상환비에 대한 사항들을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아, 제시해줬으니까 감가상환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0만 원의 그 복구충당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1만 4천 원 썼으니까 손익 거기서 발생되는 복구시 손익 14,000원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무, 뭘 물어보는 문제냐 어, 복구충당금의 맨 마지막 전입액 맨 마지막 차이분가그거물어거죠 사실은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3개년도 아주 간단하게 좀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자, 여기서 2002년도 1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내용수 종료 후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 어, 이걸 이제 설치를 하는데, 100만원 지출을 했대요. 일단 100만원 돈 주고 샀나보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5년이고 잔존가치는 1 0만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잔존가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모형 적용하고 복구와 관련된 지출액은 40만원 이게 뭐냐면 예상되는 지출액이죠 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써놨어요 거기에 대한 할인율은 10%래요 음. 이것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기를 2년도 비용 물어봤어요 그러면 2년도 1월 1일날 취득을 했고 2년도 비우니까 첫 번째 년도네 그죠? 예. 자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 이제 보면 되겠다 자 전에 문제하고 똑같이 일단 취득을 해요 근데 현금 100만원 지급했고 예상되는 복구비는 40만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치 요소를 적용을 해주면 충당금은 248 368이 나오는 거고 그럼 결국 자산은 1248 368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래요 자산 가지고는 강가 상각을 하고 그다음에 충당금은 전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가상환비강가상환비 차이백, 그다음에 차이분가, 복구 시소니까지 다. 그럼 이게 이제 3년도고, 이게 2년도, 이게 1년도가 되겠죠? 물어보는 건여길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강가상환비는만 원을 빼고 5년으로 나누게 되면 2, 4, 7, 6, 7, 3이 나오고. 그럼 차이분가를 찾으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나올 테고. 그다음에 차이분가는 중당금 여기다가 이자율 10%였죠. 어, 이자율 곱하면 2, 4, 8, 3, 7이 나오겠다. 문제는 뭐 이것만 찾는 거니까 어려울 건 없었죠. 예. 그래서 어, 272, 510이 어, 문제의 답이었다. 음, 뭐 내용 자체가 되게 큰데 답 자체는 그렇게 아주 어,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번. 자 여기서는 이제 어... 한국이 3년도 1월 1일 날 저유설비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1 천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를 했대요 50만원에 그 다음에 3년도 4월 1일에 신축 완료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240만원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이 저유설비의 어, 내용연수를 5년 잔존가치 1 0년 여기서 공사대금 설비 4월 1일 요거 4월 1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즉 저유설비의 취득시점은 4월 1일이에요. 240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내용유수 5년이래요. 단종가치는 10만 원이고 원가모형 적용했고 저유법이래.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저유설비 불도도오고 불도 그랬죠? 네. 그게 저유설비예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어 저기 뭐야 그 휘발유, 휘발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유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그그 그, 그 과정 그거를 담아놓는 게 저유설비에요, 저유설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카만 저유설비를 다 썼다고 해서 그걸 카만 놔두면 안 되겠죠? 거기 다메꾸고 해야 돼요. 그것도 모순당이 돼버리니까 잘못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음, 원상복구의 비용으로 어, 현재 가치는 20만 원이에저저 20만 원이 무슨 얘기예요? 결국 미래 금액을 현재로 현재 가치로 땡겨봤더니 20만 원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의미가 이 의미가 2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고 하고 3년도에 인식할 비용은 얼마냐? 3년도면 언제예요? 3년도. 3년도 1월 1일날 신축하기 어쩌저쩌고 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4월 1일날 이렇게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럼 3년도 인식할 비용. 그러면 감가상업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저 전입액 이런 것들 을 얘기를 하겠네. 그죠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취득는데 여기서 뭐 여기까지 여기는 토지 취득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 천만 원에 취득한, 취득한 토지에서 기존 건물 철거하는데 50만 원 들었죠 이거는 토지원가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1050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토지취득원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건 저유설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유설비는 이때 취득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취득한 건 토지고요 여기는 저유설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1월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240만원 일단 저유 설비를 어, 취득하는데 240만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구비는 얼마인지 미래 복구비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해보니까 20만원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할인율은 9%라고 이제 자, 어, 저기 뭐야, 자료에서 제시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전체 자산의 취득 원가는 260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개월수가 지금 6개월이니까 1년도. 그렇죠? 아, 9개월이니까 9개월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60에서 10만원을 빼고 그걸 5년으로 나눠서 9개월을 계산하면 37만 5천원의 강가상합비가 계산이 돼요. 충당금도 마찬가지겠지. 뭐 그렇죠? 이자율 9%라고 얘기했으니까 9% 그리고 9개월짜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잘못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거 잘못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9개월 즉 여기를 1월 1일 시점부터 봐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봐버리면 1년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어 얘는 취득한 게 저유설비 취득 시점은 4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은 토지를 취득한 거야. 그죠그 다음에 4월 1일 날 저유설비를 취득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어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강가상각비와 전입액을 찾으라 이런 얘기겠죠 자, 3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대안이 내용수가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고충물을 이제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2 0 0 1년도 1월 1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400만원, 그 다음에 정의법에 따라서 상을하는데 5년이고, 잔존가 20만원. 음,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건요거 체크하고 체크하고 재법 5년 그다음에 재정은 70만. 원 그다음에 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3 7 6 0 0 0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제시해준 거예요. 할인율 8%한 현재 가치 가치를 그럼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은 아직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해 보니까 3 7 6 0 0 0이라는의이죠 그다음에 복구 공사를 6월 1일 아, 6년도 1월 1일 날 실제 복구비가 60만 원에 소요가 됐대. 그러면 복구공사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손실 어떻게 구가죠 실제 발생된 거그 다음에 충당금 두개 차이가 손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뭘 뭐가 나왔냐면 미래가치 계수값이 나왔어요 이걸로 구해보라는 얘기야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그래 취득을 1년도에 했고요 5년까지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6년도 1월 1일 날 복구를 했대요 복구비 예상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현재 가치 금액이 376000이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6%래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 복구비가 60만원이 들었고요 그럼 저 충당금을 결국에는 뭐냐면 5년 동안에 쌓으면 이 복구비 예상액 즉 충당금 맨 마지막에 가지고 있을 금액이 되겠죠 그럼 그 5년 동안 쌓은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 그거만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냐 미래가치 계수 값을 이용해서 저, 어, 구하라는 얘기예요 미래가치 계수 값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어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 다음에 기간 말 단일 금액의 어, 미래가치 개수 5기간이죠 5기간에 대한 미래가치 개수 값이 1.469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곱하게 되면 5, 2, 4, 5, 7이 나오는데 그 5, 2, 4, 5, 7이 뭐냐면 결국 이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충당금 즉 6%로 계속 5년 동안 쌓으면 충당금은 5, 2, 4, 5, 7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두 개의 차이가 손익 이겠죠 그래서 차이 4 7543원 만큼 복구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그렇죠? 음. 크게 어려울 건 없었죠 음. 자 이번에 이제 32번 인데 32번 부터는 자본화 금융 비용에 대한 사항이죠 자본화 금융 비용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본화 금융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볼게요 여기가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챕터긴 할거예요 아마 그죠 자, 32번. 여기서 여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 초에 중고 화물용 항공기를 700원에 구입을 했고 그중 일부는 이제 현금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말에 완료가 됐고 2년 초부터 운항이 이제 사용이 됐다. 아, 라는 물음에 답을 해봐라. 거기에 관련된 경비들이 제 들었죠. 취득세 등록세 이거 취득원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교체원가 이것도 이제 취득원가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당일 항공기 관련해서 평균 지출액은 400원이 어, 평균 지출이는데그 안에는 특정 차익금이 또 있대요. 그다총 차익금은 이제 800원이었고 어, 특정 차익금은 100원을 포함하니까 일반 차익금은 700원이란 얘기네. 그다음에 특정 차익금에 대한 이자는 20%고 일반 차익금의 이자율은, 이자율은 10%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 자문화 금비용 찾아가지고 그거 치도 원까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겠죠. 자 차입은 뭐, 개시 1년 초이고, 만기는 1년 이상, 어쩌고저쩌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의 장부금액 얼마냐. 어, 이제 물어보면 취득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들. 일단,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들어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여객용으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본화금비용 이자비용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거 찾아보라는 얘기네. 그죠? 자, 그래서, 취득을 1월 1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를 시작해서 교체 완료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시점은 그 교체가 완료된 다음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할 거야. 그쵸? 그럼 취득 과정이 이제 저 과정이니까. 첫 번째로 중고화물기 사원 그 금액, 그 다음에 취득록세, 그 다음에 교체원가당에 들어갈 거야. 차이원가만 이제 계산해 을 주면 되겠네. 그쵸? 자, 이차이원가는 먼저 평균 지출액, 평균적인 지출액이 4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특정 차입금이 100원만큼 있었죠. 그럼 나머지 이제 일반 차입금이 300원만큼 있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20%의 이자율이 적용이 되고 일반 차입금은 10% 이자율이 적용 되니까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0원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0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차입원가 금액에 이제 취득원가로 들어갈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차입원가 30원과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20원 더하면 총 취득원가는 900원이 될 것이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기본적인 차이번가가, 차이번가가 어떻게 추동에 넘어가느냐 그 논리를 이제 본 거예요 지금 음. 자 그다음에 이제 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3번 자 보니까 사업 건설을 위해서 1년도에 동산 건설과 건설 기간 3년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에 한국은 동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1년도 1월 1일에 얼마를 지출해 95만원 지출했대요. 그 다음에 1년도 1월 1일 사업 건설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개별적으로 60만 원. 이건 특정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 차입금에 대해서 1년도의 차입 원가는 6만 원 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 미리 구해 줬네. 그 다음에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1년도의 차입 원가로 10만 2천 원을 자본했다. 10만 2천 원 전체 그 자본화된 전체 금액이 10만 2천 원이라는 얘기죠. 이자 비용이. 그 다음에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자본화 이자를 찾아보라.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일반 차입금에서 나온 총 이자는 5만 4천, 원, 5만 4천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자료 정리 먼저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지 볼게요. 자,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평균적인 지출액은 일단 95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95만 원이 1월 1일날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쭉, 쭉 들어가 있었으니까 평균적인 지출액은 95만 원이 될 테고. 거기에서 특정 차입금이 60만 원, 60만 원도 1월 1일날 차입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특정차입금의평균차입액도 60만원이 될 거야. 그럼 95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어, 60만 특정차입금을 갖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반차입금을 갖다 썼겠죠. 35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럼 거기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어, 이자율을 곱한 그특정차입금의 이자, 자본화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차입금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이자를 곱한 어, 금액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금액이 될 거야. 이자 비용이. 그리고 저게 이제 자본화 이자율이죠.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 자본화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걸 구하고 싶은데 저 전체 금액이 10만 2천원이라고 자료에 제시가 됐어요. 그죠? 그럼 결국 A를 찾을 수가 있겠네 그죠? A는 어, 4만 2천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35만원에서 얼마를 곱하면 4만 5천원이 될 거냐. 이자율은 이제 12%가 될 것이다. 그죠? 전체적인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도를 일단 봐야 되는데, 한도는 54,000원. 일반 차익금에서 발생되는 총 이자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42,000원 만큼 자본화 대상이 된다. 자본화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이자 비용이 자산으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2%의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1월 1일에 한국이, 아, 서울은 한국과 총도급금의 20만원의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을 했고, 1년도 1월 1일에 10만원, 9년도, 1, 아 9월 1일에 3만원, 그 다음에 2년도 7월 1일에 7만원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돈 건물에 대해서 9월 3 0일날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A 차입금만돈 건물을 위한 특정 차입금 그럼 나머지 일반 차입금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아, 자본화할 차입원가 여기서 물어본 건 1년도를 물어봤죠. 1년도에 자본놓을 차입금감으로 왔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A는 특정, B, C는 일반이래요. 그리고 차입비를 보니까 1월 1일 여기서는 지금 1년이니까 특정 차입금 A 같은 경우에는 1년도 1월 1일부터 1년 내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0년도부터 2년도까지니까 이것도 1년 내내 가지고 있었네. C 같은 경우에는 1년도 7월 1일이니까 얘는 7월 1일부터 가지고 있는 거네. 그죠? 자, 이거 꼭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적인 차이백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용을 또, 똑같이 봅시다 아, 지출액 평균을 먼저 볼게요 지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 1월 1일 날 10만 원 했고요 9월 1일 날 추가로 3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부터 9월 1일까지 들어가 있던 지출액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12월 3 0일까지 들어간 지출액은 13만 원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걸 이제 평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평균을 하게 되면 결국 11만 원의 평균 지출액이 나오는 거죠 이 11만 원은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13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된 평균지출액은 11만원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특정차익금의 평균을 이제 찾아 줘야 되겠죠 특정차익금은 1월 1일부터 차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쟤는 그대로 이평균 평균, 아, 평균 차입액이 3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출액 평균이 11만원이고 그 중에서 3만원만큼 특정차익금을 갖다 쓴 거죠 3만원을 쓰게 되면 나머지는 일반차익금을 갖다 쓴게 되겠네 그죠? 특정은 3만 원이 되고 일반은 8만 원이 될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하냐. 이자 비용을 찾아야 되겠죠. 특정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을 해주고 자본화 이자를 적용해주면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나올 거야. 걔네들이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9%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본화 대상 이자율 즉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은 안 나왔어요. 그럼 그걸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이 자본화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냐. 먼저 b 차입금 평균 차이백을 한번 보면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계속 있었으니까 얘가 5만원이 평균 차이백이 될 거야 C차익금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의 평균 차이백은 저거를 평준화시켜가지고 5만원이 되겠죠 저거는 10만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5만원이라는 얘기죠 저 계산할 줄 아시죠? 자 그럼 결국 평균 차이백은 B는 5만원 C도 5만원이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하냐 자본화 이자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차이백은 5만원 5만원이고 합계는 10만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해 보니까 B는 10% 그 다음에 C는 6%래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이자 비용은 5천원 3천원 이 나와요 총 8천원이 나오게 되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자율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즉 8천원을 1 0만원 나눠주면 그게 자본화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그걸 계산해 보면 8%가 되겠다. 그죠 그럼 그 8%를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8%를 적용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8만원에 대한 8% 그 다음에 3만원에 대한 9% 그래서 총 6,400원과 2,700원이 나오겠다. 이게 자본화 대상 이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항상 우리는 이거를 항상 찾아야 돼요. 이거 항상 체크를 하세요. 이 일반 차익금에 대한 평균 차익금액이 합계 있죠, 합계. 요게 이제 일반 차익금의 한도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전체 일반 차익금 10만원 중에서 8만원은 저걸로 갖다 썼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2만원은 그냥 일반 목적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8만원에 대한 이자는 요거 6,400원은 뭐냐면 자본화 대상, 즉 자산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자는 뭐 비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 즉 차익금, 일반 차익금에서 나오는 총 이자 8,000원 있잖아요. 그 8,000원 중에서 6,400원은 자산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럼 죠그 나머지 8,000원 에서 6,400원 빼면 1,600원 이건 비용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체 이자 비용 중에서 자산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자본화되는 거고 그 외에는 나머지 비용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이 금액, 즉이 차이백이 평균적인 차이백이 저 일반 차익금으로 쓸수 있는 금액보다 작다면 작다면 그때는 전체 차익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자본화가 된다. 그거 이제 뒤에서도 볼 거예요. 그거 꼭 한도라는 거 기억을 했어요. 한도. 이게 한도, 이게 한도.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얘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예를 들어서 6,400원 나왔으니까 6,000원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가 6,000원 나왔다면 전부 다 자산이 전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빠지는 금액이 없다. 아시겠죠 그게 한도로 작용한다. 꼭 그거를, 자본화 대상 이자비용을 구할 때는 항상 그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꼭 체크를 해보고. 자, 35번. 자, 보면, 2001년도 1월 1일, 그 공장 신축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설 기간은 1년도 1월 1일부터 3년도 6월 30일까지. 이 계약과 관련해서 1년도 1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200만원씩 지출을 했대요. 그러면 평균 지출액은 1년도에 일단 2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또 200만원 추가로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반 차익금의 내용은 이렇대요. 1과 2가 있네요. 두 개. 여기서 1년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이비를 보니까 여기는 0년도부터 차이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년도에 상환이 되고 그럼 1년도에는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얘는 1년도 1월 1일 날 차입을 했네요. 그 다음에 3년도까지니까 1년도에도 얘는 12개월 동안 계속 들어가 있었네. 그죠? 일단 요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에 공장 건설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년 만기 조건으로 이자율 10%에 100만 원을 차입했다. 이거 특정 차입금요그죠 음. 근데 7월 1일 날 차입한 거예 1년도. 자, 그랬을 때 일반 차입금 관련 자본화할 차입금가는 얼마가 될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지출액 평균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보니까 1년도 1월 1일에 200만 원 지출이 됐고 추가로 200만 원이 7월 1일 날 지출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 지출액 일단 계산을 해보면 300만 원이 나올 거예요이 300만 원은 1년 20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40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게 300만 원이 될 테고 자그 다음에 이제 특정차익금 평균을 한번 볼까요 특정 차익금은 언제 빌렸냐면 7월 1일 날 빌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평균적으로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럼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특정 차익금에 대한 지출액과 그 다음에 일반 차익금에 대한 지출액, 그걸 이제 계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화의 제를 거기다 곱하게 되면 특정 차익금, 그 다음에 일반 차익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금액이 나오겠지. 자, 그게 이제 자본 대상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근데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10%가 나왔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을 찾아야 되겠죠 일반 차입금은 두 개가 있어요 1차입금이 있고 그다음에 2차입금이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다 뭐냐면 1월 1일 날 차입을 한 거야 그죠 그다음에 상환도 1년이 넘어서 이제 상환이 되는 거니까 결국 평균 제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냥 평균 제출액이 되는 거죠 아 평균 차입액이 음. 그래서 평균 차입액은 1번 아 1차입금은 200 그다음에 2차입금은 300이 되는 거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자율을 구해보자고요. 자본화 이자율을. 음. 그럼 합계금액이 일단 500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은 1은 8% 그 다음에 2는 12%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은 어, 1에 대해서는 16만원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어, 36만원이 되고 전체 52만원이 이제 어,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이자율을 찾으면 이걸 이제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 이자율은 약 10.4%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10.4%를 저기다 이제 적용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250에 대해서 10.4% 즉 26만원 그 다음에 특정에서는 50만원에 대해서 10% 5만원이 되겠죠 음, 두 가지 다 구해 봤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쉽게 쉽게 이제 구한 거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왔죠 지금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이제 보면 자, 그래서 7월 1일 날 사업건설을 시작했고 민국과 건설 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기간은 1년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년도 12월 31일까지 돼요. 그 다음에 7월, 1일,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지출했네요 자, 그리고 차입금 내역을 보니까 A는 200만 원, 그 다음에 B는 200만 원 근데 A의 차입일이 0년도 9월 1일이에요. 1년도에는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 B는 1년도 1월 1일 그럼 연년도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요. C를 보니까 C는 지금 1년도 7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차입을 했죠. 그다음에 이자율 나왔고요. 그다음에 A와 B는 일반 차입금, C는 특정 차입금이네 그러면 얘는 이제 특정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음. 그다음에 사업 건 사업 건설 관련해서 전액 지출했고 1년도에 자본화한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 어 이게 자료가 나왔어요. 일반차익금의 차입본가가 13만 5천원이라고 자료가 나왔고 물어보기를 얘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제료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럼 저걸 어, 저걸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지출액의 평균을 일단 찾아 봅시다 그러면 7월 1일 날 300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10월 1일 날 600만원이 지출됐으니까 지출액은 저렇게 이제 지출이 된 거죠. 그럼 저걸 이제 평균을 내면, 음, 거기에 대한 평균 지출액은 3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300만 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3개월, 여기에 대해서 3개월, 이렇게 이제 적용한 금액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평균적인 지출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 차익금 평균을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얘는 7월 1일날 빌렸단 말이에요, 지금. A.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자, 거기에 대한 평균은 일단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7월 1일날 어, 차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특정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특정 차입금이자를 적용할 테고 일반은 자본화 이자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자 비용이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이 될 거야. 그럼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일단 1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일반 차입금을 보니까 A 차입금 일단 200만 원이 1월 1일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에 B 차입금 마찬가지 200만 원이 1월 1일부터 계속 있었네. 그죠? 그럼 저게 평균 차입액이 되겠죠.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어,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 400만원의 평균 차이백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자율은 A가 10%, 그 다음에 B가 8%래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 일단 20만원, 그 다음에 16만원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총 36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자본화 이자율을 이제 찾으면, 이게 이제 자본화 이자율인데, 얘가 9% 정도가 나올거야. 그럼 이 9%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료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13만 5천원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9%에 대해서 13만 5천원을 어떤 금액에다 곱하면 13만 5천원이 나올 거냐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15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차익금이 150만원이면 300만원 중에서 일반 차익금 150만원 썼으면 특정 차익금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150 썼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특정 차익금은 150만 원의 평균 차입액이 나온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A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 A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평균 차입액이 150이니까 7월 1일 날 차입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7월 1일 날 차입을 300만 원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50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300만 원의 금액이 나오겠다. 어,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안에서 변수가 어떤 게 나오더라도 항상 같은 폼에 안에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자, 3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관세가 1년도 1월 1일에 공장 신축을 위해서 어, 한국건설과 건설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설 기간은 1년도 1월 1일부터 3년도 6월 30일 그 다음에 1년도 1월 1일에 600만원 지출했대요. 음.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일반 차입금 차입금이 여기 보니까 하나가 있네 그죠? 어, 500만원 그 다음에 차입일은 0년도 상환일은 2년도 그 다음에 10%래요. 그럼 일단 1년도에는 계속 있었네 이 차입금이 그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뭐 신축을 위한 뭐 특정 목적으로 어 차입을 한게 있네요. 특정 차입금이 있네. 동일자에 신축을 전액 지출했대요. 그 다음에 1년도에 일반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차입금과가 40만원. 어, 자료에서 제시, 어, 제시가 됐어요. 40만원이라면 관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특정 차입금 자, 유사한 문제네. 보니까. 그죠? 특정 차입금을 한번 찾아보래요. 근데 특정 차입금의 차입일은 언제였냐면 1월 1일이에요. 음. 자, 문제를 똑같이 이제 보면 되겠네. 일단은 평균적인 지출액을 이제 찾아보니까 1월 1일 날 지출이 됐으니까 600만원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특정차입금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월 1일 차입 했다고 했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도 얘가 평균 차입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두 가지를 계산하게 되면 특정차입금 평균에다가 특정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차입금 평균에다가 일반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이 되는데 여기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0%라고 제시를 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일반차익금은 하나였죠. 어, 하나가 10%였으니까 당연히 10%가 적용이 되겠죠. 뭐그죠그 다음에 이게 자료에서 제시가 됐어요. 40만원이라는 게. 그쵸? 그럼 죠그 결국 일반차익액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특정차익액에 대한 평균이 나올 테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차익액에 대한 평균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차익액에 대한 평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차익금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찾을 수 있겠지. 이걸 이용해서 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일반 차입금에 대한 평균은 일단 400만 원이 될 거야. 40만 원인데 10%였으니까. 400만 원에다 10% 적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6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육6 아, 0만원 중에서 4 0만원 썼으니까 특정 차입금 얼마 쓴 거야? 200만 원쓴 거죠. 특정 차입금은 2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A라는 금액이 200만 원이 되겠죠. 평균 차입액이. 그죠? 그럼 여기서 특정 차입금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차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 A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차입일이 9월 1일이라면 A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좀 바뀌겠죠. 그죠? 음. 자, 근데 여기서 자본한 금융비용에서 평균적인 차입액이 200만 원이었으니까 그 200만 원을 가지고 A를 찾으려면 저 2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즉, 600만 원을 6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계산해서 6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 회계사 문제에서는 이거를 7월 1일 날 빌린 걸로 돼 있고 여기서는 1월 1일 날 빌린 걸로 했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이 답이지만 음, 이게 달라졌을 때는 그 기간에 대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 즉, 어, A라는 거는 A 곱하기 12분의 4를 했을 때 2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결국 A를 구할 때 이렇게 600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때 우리가 여기서 찾은 이 금액은 이 금액은 평균 차이백이에요. 실제 차이백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반대로 이제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 어, 이해를 좀잘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자, 간평이 1년도 초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1년 말에 완공이 됐다. 신축하기 시작해서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신축을 위한 지출액과 특정 차익금, 일반 차익금은 자료가 다음것 같다. 자 보니까 지출액이 있어요. 연 평균 금액이 아예 나왔네. 지출액 평균 금액이. 그 다음에 특정 차익금의 평균 금액 나왔고요. 일반 차익금 평균 금액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자비용도 나왔어요. 응. 음. 뭐 거의 다 나왔네. 자료는. 그 다음 이제 공장 건물 관련해서 자본화 차이 번가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평균액이 나왔으니까. 지출액의 평균액 32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특정 차익금 평균도 나왔어요. 16만원. 그죠? 그럼 나머지가 일반 차익금이 되겠네. 그죠? 이게 일반 차익금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일단. 자, 거기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고, 특정 차익금 이자율을 적용하면 일반 차익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오고, 특정 차익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올 거야. 그럼 그 금액들이 결국에는 뭘로?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자본화 대상 이자비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 특정차입금의 이자율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문화 이자율도 당연히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금액은 나왔어 지금 18,400원이라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차입금에 대해서 12,000원에 대한 일반차입금 이자 비용이 나왔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차입금 전체 이자 비용이란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일반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아닌 거예요. 일단 특정차입금에는 전체가 다 자본화 대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 차입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총 일반 차입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총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겠죠? 음. 그럼 그 이자 비용 중에서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저총 일반 차입금 중에서 신축에 사용한 일반 차입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연히 자산이 될 거야. 그게 자본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일반 차익금 중에서 신축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산이 되고 나머지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근데 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평균 지택이 32만 원이고 특정 차익금의 평균이 16만 원이에요. 그럼 일반 차익금으로 쓸수 있는 평균 차익액은 이두 개의 차이만큼 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죠 일반 차익금으로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차익금을 보니까 일반 차익금이 작더라 이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결국 사용 한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저 금액인데 그 중에서 일반 차익금을 쓸수 있는 범위가 요것밖에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그게 전체가 다 공사에 사용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이 다 자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000원의 금액 그게 뭐냐면 전체가 다자본화 대상 금액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두 개의 차이. <웃음> 평균적인 차이백 보니까 얼마예요? 32만원과 16만원의 차이는 16만원이죠? 그러면 16만원이 전체가 다 일반 차익금으로 쓸수 있는데 일반 차익금의 평균 금액이 얼마예요? 10만원이잖아. 그죠? 지금 이게 1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16만원이야.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에 써야 되는 일반 차익금은 16만원인데 써 서야, 쓸수 있는 일반차익금은 근데 일반차익금 전체가 10만 원이니까 결국 그걸 다, 같이, 다 가지고 다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비용 당연히 다 자산원가에 포함이 돼야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음, 이 12,000원이 다 자본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어, 그 내용을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차익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도에 대한 의미를 본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에서 보면 자, 세관이 1년도 3월 1일에 사업건설을 착공을 했는데 건물을 착공을 했는데 9월 1일에 완공이 됐대요. 그 다음에 차이변가 자본화 적격 대상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이본가를 한번 계산해봐라. 차이변가. 내용 보니까 사업 건설을 위한 평균 지수액이 나왔네요, 일단.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 없겠다. 그죠? 2,50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평균 차이 어? 차익금도 평균액으로 나왔어요. 특정 차익금에. 그래서 800이래요. 거기에 대한 차이버가까지 나왔네. 45만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하나 나왔어. 이게 뭐냐면 단기 운용 자금이 발생을 했대요. 이자 수익이 나왔대. 그게 뭐냐면 공사 지으려고 돈 빌렸는데 아직 투입을 못하고 그걸 어디에 일시 예치를 해놨다가 그 돈에서 이자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만 원이 나왔대요 그리고 일반 차익금의 현황은 이렇대요 음. 자 그걸 가지고 차입원가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음. 자 그러면 뭐 하던대로 평균 지출액 일단 2,500만 원이 평균 지출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특정 차익금의 평균은 800만 원이 나왔죠 음.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일반 차익금이 되겠네 근데 이 특정 차입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네들이 일반 차입금,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얘들이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특정 차입금의 이자율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왔어요, 4 5만 원, 그렇죠? 자, 근데 이 특정 차입금 평균을 보니까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비용은 당연히 자본화 대상이 돼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자, 근데 그 중에서 일시 예치한 금액이 있더라, 이거죠?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야.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이자 비용 중에서 일시 예치했던 이자 수익을 빼야지 특정차익금에 대한 이자 비용, 순수한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만 이자 비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45만원 중에서 이 이자 수익 13만 원을 뺀 32만 원만 이 수익 13만원을 뺀 32만원만 이 특정차익금에 대한 자산으로 가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2만원을 고쳐 줘야 돼요. 이거 하나 체크를 좀잘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일반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한번 볼까요 a 차입금과그 다음에 b 차입금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a 차입금은 3월 1일 날 차입을 했고 그 다음 에 b 차입금은 9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면 a 차입금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에요? 지금 10개월이죠 600, 600만원이 10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500만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b 차입금에 대해서는 4개월이 있는 거죠 90, 11, 12, 12 그래서 12분의 4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평균액은 3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평균 차이백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평균 차이백은 A에 대해서는 600만 원, 10개월에 대한 거고, B에 대해서는 900만 원, 4개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여기서는 7%, 여기서는 10%.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나오겠죠. 이자 비용은 35만 원과 30만 원, 총 65만 원의 이자 비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자율을 이제 찾으면,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게 뭐냐면 평균 지출액이 2500 이에요 특정 차익금의 평균이 800 이에요 그러면 총 일반 차익금으로 사용 사용 가능한 금액은 1700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자 평균 차익액을 보니까 일반 차익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요 800 이죠 그렇죠? 즉1700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800 밖에 없는 거야 800을다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그만큼 이자 비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죠그 결국 여기에서 이쓸수 있는 총 차익금, 일반 차익금은 800만 원밖에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 65만 원이 다 자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이자 비용을 다 자본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내용을 봤었죠? 전전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럼 결국엔 자산으로 가는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네. 그죠? 음. 자, 문제가 뭐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봤던 내용들을 좀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왔고 이자 수익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빼는구나. 그 정도 하나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음. 자. 4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에서 보면 1년 초에 기계장치 제작을 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기장치의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래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2년 말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초에 6만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4만원을 지출했대요. 그 다음에 차입금 내역은 ABC 세 가지가 있네. 뭐 여기서 차입비를 보니까 여기서 1년도 쭉 1년도. 그 C는 이제 7월 1일 날차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상환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차익금 A는 특정이래요. 그러면 얘는 특정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B와 C는 일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 1년도 1월 1일에 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나오네. 이걸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기계를 만들었대요. 음. 나머지는 뭐 없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정부 보조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평균 지출액은 6만 원이 6월 달에 6월 1일날 지출이 됐고, 아 저기 저거 7월 1일날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10만 원이 또 이제 7월 1일날 어 뭐지 잠깐만 아 초에 6만 원이 초에 지출이 됐군요 6만 원이 초에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4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됐죠. 그래서 결국 6개월은 6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6개월은 10만 원이 있었네. 그죠 응. 그렇게 해서 평균 지출액은 8만 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응. 그 다음에 특정 차익금의 평균은 일단 4만원. 근데 특정 차익금은 1월 1일부터 있었으니까 12개월로 해서 그냥 4만원이 되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금이 있을 때 보조금 지출액을 빼야 돼요. 네. 어차피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출한 거잖아요. 내가 쓴 돈이 아니야.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지출액을 빼주는데 보조금은 언제 받았냐면, 어, 어딨응 음, 1월 1일 날 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서 이를 제작에 사용했대. 그러니까 이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빼주면 결국 평균 지출액이 달라지겠네. 그죠?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빼요. 그럼 이제 이걸 바꿔 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일반 차입금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결국 3만 원이 되겠네. 그죠? 평균 차입액이 그럼 B 차입금 일단 1월 1일 날 차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C 차입금은 7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균은 B같은 경우에는 만원이 그대로 되겠고 C같은 경우에는 만오천원이 되겠네요. 자 전체 평균 차입액에 대한 금액을 보니까 총 얼마냐면 이만오천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총삼만원이죠 그러니까 총 차입금 평균이 이만오천원이니까 전체 일반 차입금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보다 짧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일반 차입금에서 나온 이자 비용을 다 자본화시켜라 이런 얘기겠죠. 예. 이렇게 계속 봐왔잖아요. 항상 한도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B 차익금과 C 차익금의 이자비용만 계속, 어, 이자비용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B는 12%, C는 10%, 총 1200원과 1500원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자본화 대상 이자비용이 되는 건, 첫 번째로 일단 특정 차익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겠죠? 3200. 그죠? 그래서 총 자본화 할차입원가를 찾아 봅시다. 일단 특정, 특정 차익금에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b 차입금에서 일단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차입금 이자비용. 그거 다 합하면 자본 대상 이자비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본화 이자율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전체 일반 차입금에 사용 가능한 금액 중에서 총차입금이 그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다 자본화 시켜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자본화 대상 금융에 대한 문제, 아, 자본화 금융 비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쭉 봤어요. 이제 거래별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내용을 봤었고, 거래별 취득 원가에서는 어,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왔던 방식들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어, 내용이 있을 때그 내용과 관련된 어, 문제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물어보는 건 다를 수 있지만, 풀이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겠죠? 어. 문제마다 각각 다른 방법의 풀이를 가지고 있게 되면 너무 많은 어 저기 봐.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문제와 관련된 풀이 방식까지 다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고 문제를 풀겠어요? 그런 것들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같은 패턴의 문제, 그리고 같은 내용의 문제는 같은 폼에 대해서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떤 거는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건 저걸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물어보는 내용들이 달라질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틀은 항상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아겠죠 음, 이제 41번부터는 이제 재평가에 대한 사항이죠. 재평가, 그 다음에 손상, 차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뭐, 그,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유용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기출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기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문제도 굉장히 많이, 많아요. 뭐, 다른 챕터에 비해서 유용자산이 아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차지하게 될 거야. 사실은. 그죠? 예. 음, 일단은, 어, 재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재평가는 41년부터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